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10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봤는데요 그만큼 드라마의 몰입도가 좋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좋은 작품인데 착한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우루와통이 치밀어 오르는데요 10화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주애라에게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음악 시간에서 도돌이 표를 보는 것 같아요 정겨울의 아빠인 정현태는 벌써 몇 번째 시청자들에게 고구마를 먹이는 건지요. 이제 시원시원한 내용이 나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답답한 전개였는데 이제 더큰 불행이 닥쳐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어요. 앞으로 과연 어떤 큰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시파에서 오세연은 주에라의 과거를 캐내는 듯 했지만 주에라에게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똑똑한 오세린이 빨리 맡아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오세연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정현태도 이제 주애라가 그동안 피임약을 먹여왔던 것을 알아냈네요. 이제 주애라는 막다른 코너로 몰렸습니다. 주애라는 그동안 심각한 나쁜 짓을 저질러 왔는데요. 이제부터는 차원이 다른 최악의 범죄를 계획할 것입니다. 주애라는 오세연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을 것이에요. 그 후에 정현태에게다 뒤집어 쓸 것입니다. 주애라 입장에서는 둘다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기에 기도 안 돌아보고 바로 실천을 하겠죠 오세연은 죽고정현태는 감옥에 가고 그 충격 으로 정겨울은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전개를 시청자들이 견딜 수 있을 런지요 저는 주에라가 벌을 받는 모습을 꼭 보고 싶기에 끝까지 지켜보려 합니다 오세연의 죽음으로 오세리는 절규 합니다 그동안 언니가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았지만 오세연의 빈자리를 느끼며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겠죠 문제는 언니를 죽인 범인이 정현태로 알려져서 정겨울 부녀에게 큰 분노를 느끼겠지만 오세린은 똑똑합니다 뭔가 석연치 않음을 파악하게 되고 언니를 죽인 진짜 범인을 쫓게 됩니다 진범을 찾는 건 오세린만은 아니죠 정겨울의 가족도 열심히 사건을 다시 파헤치죠 겨울위에 오빠 정영준이 크게 활약하겠죠 오세린과 정겨울 가족은 이렇게 오세연의 죽음에 대해 철저하게 되짚어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당 주애라는 방어를 위해 계속해서 나쁜 짓을 꾸미게 되겠지요. 오늘 10화에서 주애라의 과거가 나왔는데요. 악당의 서사를 보고 싶지 않았는데 주애라의 그런 모습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녀를 조금 이해해달라는 의도인지는 알수 없지만 진짜 주애라도 조만간 등장하겠지요. 앞으로 더 흥미진진하겠네요. 하지만 앞으로 있을 착한 사람들의 큰 피해는 이를 악물고 견뎌내겠습니다 주에라가 감옥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채널 보정을 해야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악당 주에라의 감옥행과 정겨울의 빠른 회복을 원하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